건강한 삶을 좌우하는 잠. 잠이 보약이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러나 잠 못드는 현대인이 늘고 있다? 아침에 자고 나면 뭐 개운한 감이 없고 피곤하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는 하 시간이 거의 한 30, 30, 40분에 한 번씩. 당신의 잠은 건강하십니까? 잠 못드는 당신을 위한 톡톡아이디어 활력 넘치는 일상을 위해 잘잘수 있는 비법.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의 한 아파트. <웃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가족에겐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는데요. 개운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자고 일어나도 잠가 같지도 않고. 드르렁 드르렁 울림이 깊은 그런 소리라서 옆사람이. <웃음> 수면까지 방해하는 정도 탱크 소리 못지않은 남편의 코 고는 소리에 부인 김지엄 씨는 날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음... 음... 이가 이렇게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래서깨운 적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잠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귀를 대고 들어보면 아예 숨을 안 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무호흡증이라고 그런데 남편의 코골이 증상이 얼마 전부터 잠잠해졌다는데요 바로 이것이 해결사 수면 장애를 완화시켜준다는 구강내 장치 잠자리에 들때꼭 착용을 한다는데요 위아래 치아에 끼워서 이렇게 고정시켜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끼고 난 다음에는 잠을 충분히 잔것 같은, 숙면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상쾌한, 개운한 느낌이고요. 잠, 잠을 잘잔것 같고, 그리고 또 낮에 졸리는 현상도 뭐 많이 없어졌고 과연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기에 이런 효과를 볼수 있는 걸까? 아래 턱을 기도가 열리는 위치로 유도해 코골이의 원인인 좁아진 기도를 더 넓혀주는 것이라는데요. 이 장치의 원리가 턱을 전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턱을 전진시켜주면 어, 숨구멍이 그만큼 열리기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지면 코골이도안 하고 무흡증도 사라지게 된 거죠. 착용 시의 움직임도 자유로워 대화를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도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특징적으로 여기 있는 조절기를 이용해서 미세하게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어, 사용자가 좀더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한 거죠. 이 제품은 개개인의 구강구조에 맞게 1대1 맞춤으로 꼼꼼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구강내장치는 코골이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수술 없이 수면 장애를 완화하고 싶은 환자 또는 수술 후 재발이 된 경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과연 구강내장치가 수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까 검사를 해봤습니다. 수면 중 코골이의 정도와 수면의 깊이 그리고 무호흡의 증상 등을 체크해보기로 했는데요. 실험 측정 장비를 부착하고 서서히 잠을 청해보는 황성호씨.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수면 중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먼저 구강내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 엄청난 코고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더니. 심지어 코를 굴다 중간에 깨기도 합니다. 더욱이 40초 정도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수면 무호흡 증상은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돼 방치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숨을 못 쉬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에 졸리고 피곤하고 기억력, 집중력 떨어지는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산소 공급이 많이 떨어지고 긴장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합병증 또는 성인병의 유병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구강내 장치를 끼운 후에 이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수면 상태를 체크해봤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코 고는 소리가 잠잠해진 걸알수 있는데요. 수면 상태 역시 양호했습니다. 구강내 장치를 착용한 결과 호흡 곤란 지수는 47.2%에서 11.7%로 줄고 수면중 깨는 빈도와 깊은 잠에 드는 비율 등이 개선됐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깊은 잠이 없고 얕은 잠만 자면서 뇌파가 자주 깨서 굉장히 힘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이바차 착용을 한 뒤에는 깊은 잠이 늘어나게 되고 산소공급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또 숨을 멈추는 것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잠의 질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방치해두면 건강까지 위협하는 수면장애 수술이 힘든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제품이네요